등산, 요가, 골프 이렇게 4가지 운동의 장단점과 운동복 추천 그리고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 운동복 관리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 고민하는 꿀벌님들을 위한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꿀팁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네개의 운동이 각각에다 장단점이 있어서 골고루 하고 있는 편인데요 좀더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네, 박성가.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핏돌리 운동입니다. 식사할 처음 운동을 할 때는 너무 욕심내서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 어, 기초적인 운동을 많이, 많이 하는 게좋아요 음... 헬스의 장점은 생각보다 두상면으로 적어 버려요. 이렇게 눈에 보이네. 어... 이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체형교정그 어 골반이 제자리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고 아, 아.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는데 음. 통증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 아니면 더 아파질 수 있는 걸 예방해주거나 그리고 음. 사실 피라테스는 음. 네. 살의 라인을 정리를 해주기는 하는데 아 네. 아, 그런 효과는 아 사실 없는 음. 것 같아요 산하기는 아니지만 산하기 같은 기술가 릅니다 <웃음> <어리니까. 웃음> 자연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운동이랑 같이 되는 거죠. 하체 음. 전신 운동이에요. 그냥 기존의 그냥 유산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선은 운동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땡큐즈니 킹위스니 패하죠. 아...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 음~ 저몸으 그렇죠. 하는 운동이죠. 어. 다이어트에는 그래서 안 되죠.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네.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이제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각 운동의 뭐 장점과 단점을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여쭤봤고요 이번 팁은 매일 운동하는 허니블링의 운동복 소재별 세탁 그리고 관리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는 30일 중에 거의 25일은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제가 요즘 제일 아끼고 있는 옷을 꼽으라고 하면 운동복 인데요 아끼는 옷 그리고 골프복처럼 비싼 옷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관리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레깅스 같은 옷은 몸에 딱 핏되게 입어야 되는 옷이잖아요. 근데 항상 어느 정도 입다 보면 다 늘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많이 입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줄 알고 정말 좀 자주 레깅스를 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세제가 아니라 기능성 의류 전용 세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제가 최근에 알아서 여태까지 버린 운동복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저처럼 일반 세제를 사용했다가 후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일반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운동복 관리 꿀팁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이 기능성 의류세제로 바꾼 다음 날 PT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PT쌤이 저한테 향수를 뿌렸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향까지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운동 갔다 와서 일부러 이 영상 찍으려고 운동 복고 아직 빨래를 안 했거든요 제가 직접 세탁기 앞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능성 의류 세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이 울샴푸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 전용 세제인데요 이게 여기 옆면 보시면 손빨래,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해요 이게 이름처럼 아웃도어 용으로 나온 세제인데 요즘 저처럼 좀 레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이런 고어틱스 같은 의류는 몸에서 나온 땀을 최대한 빨리 배출해서 쾌적함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세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통기 흡수성이 21%나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수 기능이 중요한 등산봉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게 권장 사용량에 맞게 이 뚜껑에다가 부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기 적힌 대로 2 5 m l 계량컵 한컵은 약 60mm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은2 5 m l 가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피감 있는 고어텍스 의류는 보통 세탁기를 이용을 하고요 이런 필라테스복이나 요가복 그리고 제가 좀 비싸게 사는 편인 골프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빨래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번엔 이거를 손빨래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갈까요? 손빨래는 물수이는 5L, 세제량은 6ml 6mm면 약간 눈대주름으로 해도 되죠. 아 근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분명 세탁 어제 했는데 꾸리꾸리한 향 났던 적. 아 근데 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망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울샴푸 기능성 의류 세제 사용하면 땅냄새 원인이었던 피지 오염 제거에도 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향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기능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좀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성 섬유 본연의 성질도 유지해줘서 저처럼 좀 운동복을 매일 입고 매일매일 세탁을 해줘도 신축성을 90%나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은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제가 음... 오늘 <웃음> 이거 좀더 가까이 담아야겠다. <웃음> 와.. 후정물이.. 후정물.. 진짜 여러분 오늘 입고나서 꼭 세탁하세요. <웃음> 이게 매일 세탁하면 뭔가 신축성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물에 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말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이따 해요. 짠! 진짜 향도 진짜 너무 좋아요 찐, 찐 행복 진짜 여러분들도 아끼는 옷 오래 입고 싶으시면 기능성 우류 세제로 바꾸세요 네그 다음에는 운동복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정말 운동복 하나하나씩 추천해드리는 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각 운동별로 제가 운동복 즐겨 입는거 하나씩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제 저의 정보는 키는 170에서 171 이고요 제가 약간 어깨가 있는 편이고 골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좀특이한게 허벅지는 좀 얇은 편이고 종아리에 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한 번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에 관련된 팁을 이렇게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너무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꿀팁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은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